이 마이너스 이온, 마이너스 e -이온, 이온. 음. 어떤 이온? 이거는 다 같은 이온, 각 네온의 이온 전자배치 알수 있고, 음. 전자 배치 갖는다를 알수 있고, 전자수가 다 똑같으니까. 오케이. 오케이. 그리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B. 그러니까 B. 이 B가 음. 그 원자번호가 가장 크다는 건데, 음. 보시면 B의 양성자 수가 제일 크니까 이건 맞다. 응 음, 그렇지 정전기적 인력은 BD 어, 음. BD. B D. B B D. 비 뭐? 비디, 비투, 게투그투 제가 비투, 비그그투 비투, 비투, 비투, 비투, 비투, 비전 비투, 비투, 비투, 비투, 비투, 비투, 비투, 비투, 비투, 비 보시면, 음. B2D 곱하면 E, 음. 예, 그 AC도 E, 그 미, 그, 전화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, 얘, 이놈 요놈 누구야? 거리, 거리. 거리, 거리만 관여를 하는데, 네. 음. <목소리>